의미에서 이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.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. 저는 이 만드는 건 잘하는데요. 이런 거는 좀 약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. 딱 보니까 선수들, 고수들, 이런 부분이신 것 같으니. <웃음> 그러면, 네. 부은 사람도. 네. 그래서 네. 패도가 부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유도 되겠네요? 그렇죠 그 편도를 잘라내면 네. 훨씬 더 네. 제가 몇년 전에 편도가 너무 부어가지고 진짜 숨이 안 쉬어요 평상시에도 어, 너무 부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그때 제가 바이오가드를 꼈습니다 그랬더니 어휴, 겨우 살겠네 편도가 부었을 때도 바이오가드가 필요하구나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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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을 네. 마시고 와서 네. 잠을 잘때 네. 특별히 코를 더 골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옆으로 누워요. 네. 그 옆으로 누면좀 덜하더라고요. 네. 자, 술을 마시면 몸이 더 근육이 다 늘어지죠. 더 처지잖아요. 그래서 혀도, 목젖도 다 늘어집니다. 더 심하게. 두 번째,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죠. 산소 소모량이 많아져요. 그래서 숨을 많이 들여서야 되니까 코골리가더 심해져요. 그다세 번째 부잖아요. 그래서 이 내부 점막이 부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져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조건이 동시에 와요. 그래서 옆으로 누우면은 좀 나는 거는 이 처지는 게좀 옆으로 처져서 좀나 거고요. 그래서 이 바이오가드를 하는 술 마시면 꼭 하라는 이유가 이 숙취가 훨씬 덜하거든요.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.